h e l l o 大家好我是我是我一我是我咁多是要求我是我是我是我呢我女服是我喵你是咗咁耐是咁是喵是我是我是我是我 咁樣發下咯有嘅我啊好嘅我熟呀我相信車運機人已經打定嘅打到出票喇我經有啲一晚打七次<笑> <對, 我很熟悉, 笑> j 同埋一晚打七次機我已經知道我已經時日無多好喇咁我哋報告下成機好喇今日你哋由三號啦就睇到四號<笑><笑> 你未露腿喎？露腿，我咁變態啦，仲叫人哋留多啲熱露埋腿咯。哦，係一千二百九十七個八，即係就係千三蚊啊。係啊。O k o k 喎即係都係六百幾蚊 o k 其他都六百五左右咯 o k 唔錯咁非常好咁我哋就依依仲有我哋未今個月未唔係今個星期未買買完仲我哋而家仲係送緊上個四月嗰啲嘢仲係送緊四月啲貨嚟嘅都未真未得買完啲貨我哋送啲咩 呢度呢就是我喺荔枝角有和嗰度拓發呢嚿嘢呢咩嚟呢就是蒸焗爐今日公批 i 件價值是就7 8百七十八蚊嘅三百幾蚊做咩係啊咁大嚿嘢三百幾蚊係啊咁咪咁平啊係咁平啊睇下好用喎好用喎呢度要睇下喎好三百幾蚊哇又掂嗎掂啊掂啊都未插電點會掂啊靜電啊嘛咁樣啊哦明明焗魚煲少 睇到冇乜嘢面有啊有啊有啊有啊有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一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中啊有啊有啊有啊有啊有有啊有啊有啊有啊有啊啊有啊有的有以有啊有啊有啊有啊 就是海鮮啊嗰啲我哋原本就諗住係海鮮嘅有啲咩名貴嘅和牛啦有嗰啲包心刺肚啦咁但我哋太有良心了我哋決定都用上次煎唔曬嘅皮皮肉皮蛋囉跟住我們聽到真係流開心仲要麻麻手骨呀係呀我諗麻麻啦條方面就有個落水個位喎咁我哋呢蒸之前呢焗之前呢就要落啲水落去嘅佢就有呢個隨客附送嘅兜啦就有 准备一个碗暖的蛋呢就两颗再加蛋蛋六隻好两餐饰再加一橙皮嗯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有好橙皮好好好好好<笑><笑> 查到呢個精蛋有冇信心喎結構辛苦你精蛋都燶呀真人驚呀上次你煎蛋都燶蒸精蛋就唔會燶嘅最多都是精到變晒豆腐皮啫好勁个好香快看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快啲<笑> 你話佢唔在我以為係跟住又倒瀉咗我你去救命我你你你你你你你你你好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h e l l o 大家好啊喺呢個精打嘅同时呢我又同大家 u p d a t e 下呢個喵喵熱話其實我哋好耐都冇喵喵熱話喵你係攞嚟過年買禮物係啊咁我哋今日講咩呢就是我哋一直以嚟都跟進緊嘅係林晉同钟培生的臨中之戰啊佢最近钟培生就終於出咗看拳賽嘅價錢啊我同大家去公一下先但係九月1 yeah, 8號啊拳擊賽啊已經定咗㗎喇有咩節目先咁一晚呢就睇晒 t o t a l 六場拳啊加表演啊咁點解喵喵佢會知道呢 因為佢本身個培生培生嘅會員所以呢中培生係優先將買飛嗰啲係就 s e n d 會員啦咁我一睇到呢都呆咗好我都嗰張真係幫襯係幫襯咁我而家講啊即係有咩價位呢最平宜就1千二百八最貴是就同當初公佈的三萬蚊一場差唔多好近好近就二萬八千但已經冇㗎啦已經賣我相信佢嘛意思係精靈以前已經賣曬嘛我估係咁估啦佢意思係係啊因 其實嗱我哋有幾個價位呢1咩十一個價位啊有一二三四五六係有六個已經係超過成萬蚊嘅喇張飛而家你最貴飛係二万二千八百最平飛就一二百零噉啊即係講真我真係數唔畀你你會做啊太貴了啊如果你真的好想有人要嘅話你麻煩許願買啲飛呢我哋都一看睇下應該許願有機會做係啊係啊係啊呢張飛都可以許願但係許願就是許一位 <笑> 梗係啦張你講老公啦我咁咪許兩張但係許兩張中嘅機會就好微因為你見到你又賺六百幾萬係你賺一千二百幾都仲有些少點係啊二千幾真係我希望喎呢咁同埋我覺得呢個價錢你即係你有冇聽過 m i r a 係咩 即係一個香港好出名而家嘅團體啦本土樂壇嘅新希望啦佢最近的演唱會呢佢最平都三百幾蚊三百八十蚊最貴的飛呢演唱會ス是係千幾蚊嘅喎咁同呢個呢最貴嘅冤遠之別人哋六場拳賽嘛啊人哋要幾場表演啦人哋一場表人哋一場表演六場<笑> 明明所以我就我雖然我明白啊鍾先生呢佢個舉動是係想推廣香港的拳擊啊呢啲嘅文化即畢竟呢啲小眾嗰啲如果你學係拳啊諗住職業嗰啲其實好難生存㗎嘛噉呢場比賽除咗推廣嘅知名度啊多啲人認識之後都應該都幫補到佢哋嘅因為佢哋出場就有錢嘛但係個價錢係咪真係有啲離地又或者係唔係離我哋冇得唔係唔係儲雞㗎喇嗰間地都要有返 收入都返唔上喇即未去到中產喇叫得中啊先至負得起喇負擔得起如果你得萬零蚊人工你就一定唔會買㗎你估二萬幾到三萬人工啊你先至會畀得起因為你一擺買兩張同埋佢係唔會直播㗎嘛嗱佢呢就正式嚟講暫時睇到嘅資料呢就係佢唔會將嗰個轉播權賣出去而呢暫時聽返嚟消息呢就有機會戲院直播有機會啫 咁就可能你買飛入戲院可能就嗰啲就可能真係五六十蚊就可以喺戲院度睇啦可能係咁樣暫時睇到就咁但係其實我覺得佢有個 y o u t u b e 平台啦咁佢培生會員都喺 y o u t u b e 嗰度嘛咁其實佢嗰個直播係可以 y o u t u b e 嗰度其實咁就風險太高啦因為因為你咁樣做嘅話就會即係叫門票收入就大減啊因為 y o u t u b e 要俾月費㗎嘛 或者係即係你畀一百嚿水其實已經係額外再畀囉額外再畀就行政上有啲唔同因為你算網上你唔係戲院呢你網上其實 oh. oh. oh. YouTube 个抽成係好乸金係好乸金咁你戲院抽成反而你又有得賣座啦又有得喺戲院上即係 oh. poster 成嗰啲咁其實就幫助到你軟線添仲可以幫 就算要就係叫創造就有機會啦係咪先咁你起碼都要叫製作好多 poster 啊咩啊要做因為其實呢啲 record 系好緊要嘅即係可能遲啲你去做返啲博覽啊到時我有做過呢啲咩數做過啲咩其實就要有啲實體資料你如果齋網上就好即係文庫所以呢呢個就我哋收到嘅最新資訊啦咁希望幫助大家如果你哋想買票但係你未嚟會員的話就可以都我講嘅我可能之後可以代購 我我諗佢都係攞會員優先買的但真係好癲喎既然最貴嗰啲已經冇曬可能佢啲富家朋友已經掃有得十個位跟住問幾個熟嘅朋友即係支支持咁啊梗係支持啦咁啊幾百萬都係碎嘅冇咁多啦講真佢比較叫富貴嘅人家呢其實佢佢嚟講呢啲呢個要可能一餐晚飯嘅價錢可能開始走都冇即係可能開始走十幾萬如果喺晚飯萬 兩蚊啦上傳啦即大陸呢無啦一餐飯呢就食咗四十幾萬人仔喎一餐飯四十幾萬人就話呢華爾華係嗰杜拜嗰啲黃字去大陸呢就一餐飯就已經消費咗成四十幾萬人其實呢佢要資料佢哋少少幾佢哋好多嗰啲蟲呢都唔知幾多人嘅即例如呢特朗普一家嘅一個碧水嘅工人呢都已經有三十幾個<笑> 就服侍佢哋咁任何嗰啲除重啲王子呢就成幾百個嗰啲佢哋呢出行大帶埋啲廚師啦工人啦咩都帶嘅明白嘅明白嘅呢啲講真你叫包啊嘛包場如果你話包場你呢你叫鋪頭四廿幾萬又冇好多行李係你跟住你計劃開酒嗰啲啦梗係係喇咁佢哋呢啲梗係細路飲酒好飲好食㗎喇係喇同埋一收四幾萬冇睇誇張正同埋到八最奢侈就係呢佢包咗架飛機 佢就專畀啲貓頭鷹去搭飛機喎不我唔知我或者好動物啦跟住每一個位置都有一個貓一隻掌有啲咩鷹啦噉嗰啲鷹嘅身家呢其實已經係兩萬幾噃美金即成個飛機呢都係佢哋都掌啦好懷疑會唔會有禽流感有錢人嘅世界就做唔定嘅喂即住喺度唔使坐二個係啊坐 v i s a 啊係啊我覺得包喇機裏面嘅掌坐我都未搭到 v i s a 我淨係鬥 好喇嚟緊跟住就睇看蛋點喇而家你就看到我哋嘅蛋最出爐喇咁呢睇下隻個捧佢出嚟已經好香個蛋味拎咗十二十分鐘都有看咁咪見到我個蛋糕嚟係囉咦好靚喎咦我覺得中間個蛋汁佢流咗其實佢係咁流心囉係如果再煎我驚佢變火山線差唔多㗎喇<笑> 好似蛋糕我香味聞唔到係啊好似蛋糕喎咁呢個時候你要叫咩咩好試食假我好食好驚好唔不搞好唔好搞你自己食啦你自己食你自己食好了我好喇而家就試食呢個蛋啊嗯我哋試呢整啲咩老細都唔會食佢都幾好味㗎你唔假你個樣咩呀真係好驚我散佢<笑><笑> <嗯>, <笑> <你是假的, 你的樣子。笑> 咁樣打你不如果加糖就可以做到蛋囉咁今日咪節目時間差唔多喇如果大家有啲咩想要呢記得要填我哋嘅許願表格啊同埋多啲留言啦叫咩咩盒呢可能叫佢唔好着衫啊又或者露兩點啊樣我希望然後呢個觀眾叫咩咩盒唔好着衫唔好畀個係囉唔好畀留言單睇係囉同留言呢要我哋同我哋係個畀你個係同埋留言叫咩咩盒呢下次要食我哋煮嘅嘢囉佢哋太欠勇氣<笑> <這樣>, <呃, 笑> 多啲意见系拜拜